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이번레슨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f 장조이고요오도권에서 봤을 때한번 내려가면 f 음이 나오는데요. F음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만들면 f 장조가 됩니다. 조표는 플래시 하나 이요합니다 f 장 n 의주번 l e s 은 1도 l 음인 F, 4도 은음인 B e s s o n 은이번 l e G마이너, 3도함 A마이너, 6도함 D마이너 이런 주사마음과 부사마음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분위기의 노래인지 한번 전주를 들어볼게요 네, 이런 분위기의 전주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설명란에 써있는 링크 타고 가시면 악보를 받으실 수 있고요 노래 부분의 코드의 진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도와음 F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C9, C2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E, 그리고 하나 더 내려가서 D-7 그리고 음, D-7 있는 마디에 F, 베이스는 C가 나오고요 그리고 2도 화음인 G-7 그리고 반종지 C7이 나오고요. 그다음 네 마디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. F C9 for E D-7 F for C 그리고 G-7 그리고 C가 나오는데 그다음엔 D 마이너로 가기 위한 D 마이너의 5도 화음인 A를 빌려왔어요. D-7 F 그리고 베이스는 C G-7 5도 그리고 1도 로 오게 됩니다 반주 형태는 좀 잔잔한 2분은 표 단위로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자체가 좀 음, 리듬이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아, 노래를 한번 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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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노래인데요 음, 4비트 반주를 한다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나쁘진 않은데 그 뭐랄까요 가사에 더좀더 더 집중하는 느낌으로 음, 단조로운 반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렴 부분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1도 아민 F 그리고 5도 그 전형적인 하강 코드라고 하는 예, 캐논 느낌? 예. D-7, F/C, 그다음에 B♭9으로 나오고요. 그다음에 1도 화음인 F, 베이스는 A. 2도 화음 G-7 그리고 5도. 네, 이겁니다. 반복이에요. 예. 후렴 부분은 음, 사비트 반주가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노래를 한번 볼게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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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물론 후렴 부분 노래도 아르페지오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일절 한번 부르고 말 것이 아니라 몇번연거퍼 부른다면 일절은 아르페지오 반주로 아내도미이시고좀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고 다시 반복할 때는 4비트 반주를 해서 좀 파워풀하게 노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레슨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를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